제1호 태풍 말라카스는 필리핀 에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강력함을 의미 합니다. 2022년 제1호 태풍 말라카스는 4월 8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1,000 핵 토파스칼 평균 풍속 초속 18m 그리고 강풍 직경 660km의 열대 폭풍 으로 미국 괌남쪽약 97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2호 태풍 매기 발생 당시 태풍 매기가 동쪽의 1호 태풍 말라카스 방향으로 향하면서 흡수되는 것을 예상하였으나 2호 태풍 매기는 역주 행하여 사마르 섬을 넘어 세부 섬 북쪽까지 이동 후 다시 진로를 바꿔서 빠져나갔으며 이후에 필리핀 중부지역을 강타하였습니다. 필리핀 중부지역은 2호 태풍 매기가 1호 태풍 말라카스 에 흡수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2호 태풍 매기의 강타로 인하여 사마르 섬 타크로반 지역에서만 태풍 강도 대비 상당히 많은 사망자 인 1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호 태풍 매기가 역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약화되어 버리고 태풍 소멸 이후 남은 잔해가 1호 태풍 말라카스에 흡수되면서 1호 태풍 말라카스는 강풍력 1260km의 대형 태풍으로 성장하였고 태풍 의눈 또한 매우 강한 태풍이 되었으며 현재 오가사와라제도 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월 태풍치고는 강하게 발달한 일본 기상청 기준으로 베리스트롬 까지 발달한 올해 첫 태풍인 1호 태풍 말라카스도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중앙의 눈도 점점 흐려지더니 이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말라카스는 본격적으로 약화 과정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북동진하여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